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브리바리북쪽에 계신 리얼카인드 메리메리 여러분 안녕하시... 요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일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나쁜 말 양파? 한만 양파 나쁜 말 양파, 착한 말 양파 학교에서 한번 키워보라고 나쁜 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착한 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키워보라고 그렇게 실험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안 해봤어요 우리 초등학교가 이상오상한 건지 나는 아이돈 노지 당연히 아이던 노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못해봐가지고 지금이라도 커서 꿈 이루기 대작전 캠페인 챌린지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준비물! 첫 번째! 야 여기 있습니다. 이 자식을 제가 키워볼 거예요. 애완 양파 키우기 챌린지! 썸네일 한번 따볼까? 좋았어. 그럼 물병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내 안에 물도 있고 자르는데 여러분들 지호로잖아요? 그러면 얍! 얍! 음. 우와! 이 네모통에는 착한 말! 동그란 통에는 나쁜 말! 껍질을 좀 뺏겨주고 아, 야 이렇게 너무 벗기면 좀 그렇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이 물이 안 닿네? 그냥 물 위에 띄워줍니다. 여기는 착한 말 양파. 여기는 띄꺼운 양파. 들어가 입수에 확. 씹. 벌써부터 시작되는 챌린지. 구별을 해두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줄게요. 삐삐앤뽕뽕.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빵상 아주머니 팬이었어가지고 삐삐앤뽕뽕. 빵상. 빵상. 깨까랑 삐삐앤뽕뽕. 삐삐 삐삐와 뽕뽕이 같은 환경에서 사육을 했을 때 어떻게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시작 기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정한 게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돼 진짜 자칫 내가 이렇게 까먹어서 나쁜 말 들어야 되나내가 착한 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반대가 될수 있는 거다 시작할게요 삐삐야 사랑해 너밖에 없어 오늘 하루는 아난 별로 태양 맞는 일이 없었는데 너 덕분에 이렇게 베란다로 나와서 직사광선도 받고 따뜻한 비타민 D도 받고 너 덕분에 너무 고마워 사랑해 야 지질래 야야눈 똑바로 쳐다봐 야야니 때문에 지금 고생 못날리야 먼지 먹고 미세먼지내 코로 들어오면 되게 책임질래? 야 죽고 싶어? 야야 오늘 야, 면잊지말 뭐 하고 돌아간다 내일부터 아무것도 없어 내일은 안 봐줘 사랑해 뒤지기 전에 옆에서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미안해 고마워 이해해줘서 뒤지고 죽냐? 오늘은 이쯤으로 하고요 항상 매일매일 아침마다 모닝욕 모닝칭찬 나이트욕 나이트칭찬 이런식으로 항상, 항상 돌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 <목소리> 일본. 여러분 어제 담갔던 페트병에는 양파를 너무 깊숙이 담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이소에 급하게 가서 화분을 사왔습니다 오늘 물 갈아주면서 얘한테 는얘도 옆에도 들리니까 각방으로 가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 물좀 갈아주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삐삐부터 물을 갈아줄게요 삐앙야 오늘 하루도 수고 있어 상해 알람이 뻔해봐 오늘 물 갈아줄 건데 상해 방음은 뽕뽕입니다 야이개 x x x 야야 니한테 주는 물도 아까워, 수저세가 아까워. 그렇지 않네, 얘들아? 얘한테 주는 물도 아깝고 수저세도 아까워. 야, 얘한테돈 쓰는 거 자체 그냥. 너한테 뭔가 소비된다는 거. 지금 내 힘이 소비된다는 것도 짜증 나고 이렇게 너한테 욕을 해야 되는 것도 그냥 짜증 나. 넌 그냥 욕먹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알아들었어? 동일한 환경 때문에 너도 물을 갈아주긴 할게. 그때 널 언제 죽여버릴지 알아들어? 삐삐야, 음, I love you. 음~~ 어니언 냄새 이 새끼야 양파 냄새 종종종종종종! 깍둑 설리로 썰려서 카레에 들어가고 싶냐? 종종종종종! 썰려서 이 제육 안에 들어가고 싶냐고 안 그래도 지금 양파 부족한데 근데 너 먹을까? 어? 너 먹어버려? <놀람> 내 방엔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너가 너무 특별하고 소중해서 내 방에 들어오게 했어. 세... <웃음> 너무너무 이쁘게 세... 생겼다 새싹도 너무 귀엽다. 뾰족하고 두 개나 나버렸네. 아유, 이뻐. 야, 죽고 싶냐? 폭이 새끼야. 머리카락 자랐다고 뻗어지지 마. 야, 죽을래? 씨, 머리 벗겨버린다. 어? 껍질 벗겨버린다. 확, 확, 벗겨버린다. 야, 야, 야. 이렇게 쑥쑥 자라줬구 많이 이쁘게 자라줬네. 아유, 이뻐. 너 따위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새끼야? 겨우 이정도야. 너의 동료가 씹히는 기분 이 소리 들려? 너도 곧 이렇게 들거야 성장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얘는 어두컴컴한 옷방에 하루 동안 재울 거예요 넌 거기 찌그러져 있어 이 루저 인생아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삐삐는 제 방에서 같이 함께 잘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같이 잘자 보자 뿅 미삐삐, 너무 춥겠어. 응? 이제 추워져가지고. 목도리 좀 해. 애기야. 너가 너무 추우면 나도 마음 아파.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웃음> <웃음> <웃음> 거나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삐삐 혼자서 일부분을 1인 2역을 했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삐삐에게 1인 2역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삐삐랑 뽕뽕이에게 평소대로 나쁜 말도 해주고 착한 말도 해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있었던 제 감정이 격해졌나 보지 뽕뽕이에게 욕을 많이 많이 하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과몰입을 한나머지 뽕뽕이의 머리채를 다 잡아 뜯었습니다 그렇게 뽕뽕이의 머리채가 다 뜯기고 나니까 술먹은 저에게는 직진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도저처럼 키를 꽂아서 직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제가 제 손으로 결국 아이를 망가뜨리고 말아버렸네요 하지만 영상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일찍 아이를 망가뜨려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남은 건 삐삐뿐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인 2역을 삐삐에게 시켰지 뭐예요 마지막으로 봤던 삐삐와 뽕뽕이는 둘다 같은 속도로 같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칭찬을 들었던 삐삐가 좀더 키가 크긴 했어요 키가 컸지만 별 차이가 없었어서 제가 좀더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뽕뽕이를 키워서 기분이 뭐썩 나쁘진 않았고요 삐삐가 잘자라줘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연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지만 눈이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지아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평소에 폭력적인 사람은 절대 절대 절대 아닌데 무생물체에 그런 아이들에게 센 척을 하다 보니까 전사물에 되게 허세가 심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로 나쁜 말 양파 착한 말 양파 키우기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양파씨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뭐 어떻게 네, 술 적당히 드시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정 떠나는 여정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